Hello, everyone I am Amelia, a JEB's announcer for a foreign company news broadcast in Korea. We visited a r a y m o n d Korea to interview Mr. Jason Kim, President of the GCEO, GCEO is a corporation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 r a y m o n d Korea is a famous global auto parts company headquartered in France. The interview was conducted by JEB's anchor Ms. Alicia Song. 안녕하십니까. 주한 외국 기업 뉴스 방송 GBS 앵커 송인선입니다. 오늘은 g c o 대표이사님이시자 아레이몬드 코리아 대표이사님이신 김종세 회장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레이몬드라는 회사는 프랑스의 본사를 둔 회사로서 15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아레이몬드 코리아는 한국에 진출한 지가 이제 17년째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장수한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회사 소개를 좀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먼저 저희 회사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는 아레이몬드 코리아 대표이사 김종세입니다. 아레모몬드 코리아는 2006년도에 서울의 조그마한 영업사무소로 시작을 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2016년도 경기도 화성시 동탄의 자체 생산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현재 있는 공장으로는 2018년 11월 이전하여 자동차용 튜브 또는 호스에 들어가는 퀵 커넥터를 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약 100여 명의 직원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산품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의 협력을 통해서 연간 약 5천만 개 정도의 제품을 국내외 100여 개의 고객사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아레이몬드 코리아에 합류하게 되신 시기와 계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2018년 1월에 제가 아레이몬드 코리아를 합류하게 되었는데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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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마음을 아레문드에 합류하겠다고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좀약 4년 반 정도 아레문드 코리아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아, 네. 현사드립니다 네. 아레문드 코리아가 추구하는 인재상이나 경영 철학이 있으시다면요? 아, 아레문드의 경영 철학은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서번트 리더십은 음, 각 직원들이 자기 역량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어, 리더들이 도와주고 그 들어주고 같이 케어해주는 이런 부분을 서버테리어 집이라고 할수 있고요 또 회사에 추가하는 핵심 가치로는 기업과 정신, 협력, 가치 창조 혁신 등을 둘수 있겠습니다 어, 이러한 기업 가치를 통하여 저희 아리몬드가 157년의 역사를 이어 나올 수 있게 된 것이고요 또 이러한 기업 가치를 통해서 앞으로 200년, 300년을 이어갈 수 있는 기본을 틀을 다지고자 하는 게 저희 기업 가치의 핵심 부분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회사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알고 나서 많은 분들이 채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3분기, 4분기, 올해 5, 3, 4분기나 아니면 내년 초에 직원 채용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채용 부분은 이제 필요에 따라서 수시 채용을 하고 있고요. 수시 채용의 형태는 공고를 내거나 또는 헤던턴을 통해서 같이 채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찾고 있는 채용 분야로는 어, 엔지니어 부분 그리고 생산 기술 부분에 대해서 어, 수시 채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대표님과 같이 외국계 대표 CEO를 꿈꾸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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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해야 될 부분은 다양한 경험 같습니다. 다양한 경험, 특히 고객들에 대해서 위주로 일어나는 경험, 설계나 또 영업, 이런 부분을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대표자로서 같이, 대표자로서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한쪽에 편향된, 한쪽 일만 너무 오랫동안 해왔, 해오게 되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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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부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지시오 회장의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지난 뭐 아시다시피 지난 2년 동안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상당히 힘든 시기를 겪어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뭐 산업 분야도 산업 분야 또는 단체들이 비슷하겠지만 어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잘못해 왔던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우리 하반기에는 어 우리 어떻게 하면 다시 코로나로서 잃어버렸던, 잃어버렸던 상황을 어떻게 회복을 하고, 회원들의 결속력을 어떻게 다지고, 그 다음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를 같이 고민하는 시간에 기초를 다시 한번 다져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모집이나, 그 다음 회원들이 앞으로 해나가야 될 사업 분야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기회가 하반기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다시. 네. 지시어 협회 회원분들에게 응원의 말씀 한 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어 지시어 회원 여러분 지난 2년 반 동안 어려운 시기 보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저희 하반기에는 좀더 자주 모이고 저희가 좀더 친목을 다지면서 저희 지시어를 다시 한번 만들가는 어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하시고 조만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im GB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Wow! Thank you very much to Mr. Jason Kim and Ms. Alicia Song Anchor for your hard work in the interview. The door to interviews with CEOs of foreign companies in Korea is always open. We look forward to your interview challenge. The following is the Ink Collection. I hope you enjoy it. Thank you. This has been announcer Amelia. 네, 저희 R&D 모두 코리아를 소개해 할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카톰이라는데 행동을 저희 회사의 경영 철학으로 180 음, 괜찮아요. 다시 할게요. 회사 대표 CEO를 꿈꾸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 이건 아까까 쓰시죠. 그 <웃음> GCO 협회 회장님이 있잖아요, 맞죠? 그렇죠? 다시 GCO를 다시 만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하반기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어, 저희 회원분들에게 응원의 말씀 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웃음> <웃음> 아네 지시호 회원 여러분 어, 어려운 시기 보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아, 아, 네. <웃음> GCE